와 성격 진짜 개팍하다 진짜 개팍한 사람이다 와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네 4,000원인지 8,000원인지 와 진짜 성격 개팍하다 기복이 있잖아 진... 진짜 일기예보 같아 갑자기 돌변하는 스타일 기복이와 친구야 진짜 머리에 꽃이 있잖아 마음 바라 있는 여자 같아 음. 이성적인면은좀 어때요? 지금 사람이 옆에 있고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기인인 거지 그지그 사람의 도움이 많이 컸으니까 결혼은요? 어, 어느 시점이 돼서 이 여자가 또 아니다 싶으면 은 거듭할 수도 있는 거지 <듭한> <듭한>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그 살고 있는 약수암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무슨 계절 좋아하세요? 나는 여름을 좋아하지. 아우, 추운 거는 진짜 못참 기도 갈때 근데 더우면 힘들지 않으세요? 산으로 가면 여름이어도 아, 그렇게 덥지는 않아. 무슨 산 많이 가세요? 그래도 명산을 많이 찾아다니는 편이지. 어, 어디가 제일 힘드셨어요? 나의 기억 속에는 태백산이지 뭐. 그래 <웃음> <웃음> 태백산 정상 밟을 때 <웃음> 엄청 힘드셨어요? 미쳐버리죠. <웃음> <웃음> 아, 진짜 명산을 밟을 때는 정상이 올랐으면 진짜 기분이 좋은데 그 올라타는 게 진짜 진짜 힘들긴 힘들어 짠갈때 조심하세요 그래도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좋은 기운으로 사주 한명 아, 네. 받으세요 <웃음> 성격 멋지다 이. 와 성격 진짜 개팍하다 진짜 개팍한 사람이다 와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네 <웃음> 4차원인지 8차원인지 와 진짜 성격 개팍하다 짜증 부리면 미친년 같쿠 기복이 있잖아 네. 진짜 일기예보 같아 갑자기 돌변하는 스타일 기복이와 친구야 진짜 머리에 꽃이 있잖아 음바라 있는 여자 같아 진짜 정신이 남다른 사람이네 아 이런 사람 읽기 좀 힘든데 아이 사람 일적인 면은 어때게 일도 지금 안돼 일도 지금 잘안 이루어지고, 6년 동안 꺾여 있다, 이제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생활 아닌 운동생활을 했고, 어디에 뭐, 갇혀 이제 살았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다. 옛날 가거지사를 이렇게 둘러보면 좀 많이 힘들었거든, 마음적으로. 떡감 함 속에 살았는 걸로 보이거든.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하고 싶은 거를 또 못하는 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이지 그럼 이분 음. 이성적인 면은 좀 어때요? 이성적인 건 괜찮은데? 지금 사람이 옆에 있고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음을 많이 잡은 거는 있지. 이분의 마음의 안정을 좀. 준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보살펴줬으니까 여자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기인인 거지, 그렇지? 그 사람의 도움이 많이 컸으니까. 이분이 선생님 말씀대로 몇년 동안 쉬었어요. 올해 뭔가 시작을 할수 있을까요?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일은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원만하지. 좀 버거울 거야, 이분이. 왜냐면 하 너무 운동 생활이 좀 많았다, 이제 하니까 이거는 일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거야, 이 사람 마음을 보면. 마음 컨트롤을 좀 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제 보면 돼. 이 사람이 중심을 좀 많이 이러는 걸로 보여. 그럼 앞으로는요? 아, 앞으로 이 사람 컨트롤이 좀 될까요? 아유. 컨트롤은 자기는 해. 이 사람은 누군가가 보살핌을 받아야 돼. 이 사람 혼자서는 독단적으로 살기가 힘들어. 생긴 거는 반반하게 이쁘게 생겼구만. 어, 예쁜 예쁜 상인데 예쁜 얼굴이고, 근데 이 사람 마음은 들여다 보면 얼굴과 성격이 매치가 안 돼. 진짜 예쁘고 순하게 생긴 얼굴인데, 근데 얼굴하고 성격하고가 매치가 안 되는 걸로 보여. 갑자기 돌변해버리면 누구든지 힘들지 뭐 그지? 저 이번 배우예요. 배우 한예슬 씨라고. 이렇게, 이렇게 생기셨어 예쁘네 맞아요 어. <웃음> 누가 봐도 예쁘게 생겼어요 어, 네. 예쁘네 네. 4, 5년 정도 쉬었어요 올해 드라마 이제 캐스팅 조율 중이에요 옛날처럼 뭔가 명성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음. 해가지고 한번. 두 가지를 시작을 할수 있어 이 사람은 다른 게 필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진짜 많이 컨트롤하고 살아요 마음이 진짜 이 사람은 힘들어 진짜 머리에 꽃이 만발한 사람이라니까 옛날에 자 본인이 했던 만큼은 좀될수있어어할 수는 있어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불안감 이런 게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마음이 진짜 많이 힘든 사람인 거지 근데 사주를 놓고 보면 사주는 쎄 사주가 쎄니까 있잖아 고집이나 성격이나 이런 건다 강해 자기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옆에서 잡아준다고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랑 그러면 이별수 뭐 이런 거 어느 시점이 돼서 이 여자가 또 아니다 싶으면 거두찰 수도 있는 거지 이 남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남자가... 남자 잘생겼네 근데 헤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봤을 때는 헤어지는 거는 보이진 않아 오히려 여자가 그 남자한테 더 의지를 <놀람> 하는 있습니까 조심해야 될거 있을까요 멘탈이지 뭐 많이 흔들린다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야 누군가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피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지 이 사람 스스로가 지금 자극을 시켜서 병을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컨트롤 하기가 힘든 거지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